뒷면에 브라켓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나사나 타이로 묶으면 되겠죠. 일단은 피스로 여기 한 채에 맞는 피스가 있습니다. 이 구멍에 딱 맞는 그래서 힘 조절을 적절히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만 심조절을 하셔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. 지금은 제가 아예 제작을 이와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 날개와 피스만 대량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하고 피스를 해드립니다. 이와 같이 이 뒷면을 보시면 이와 같이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내부를 보시면 이 센서와 스티커 부분이 보이죠 여기 옆면을 열면 이와 같이 개봉이 되는데 그리고 이기기를 조심히 열면 왼편에 여와 같이 SD카드 USB를 꽂는 부분이 나오고 V p C 버튼을 쭉 누르시고 전원을 인가하시면 이 SD 메모리에 들이 음이 이 기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, 저의 유튜브 어, 동영상을 보시면 어, 제작을 간단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제대로 닫으시고 이 전원 부위는 밑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실 때는 이 전원선이 밑으로 나오니까 항상 이와 같이 장착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뒷면은 아까 날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지금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놨는데 이 피스로 박아서 부착을 하실 수가 있고, 그리고, 어 반세기, 철사나 타이로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와 같이.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겠죠. 자, 오늘은.